요즘 제그 소리를 들어보자 그러니까 한 2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이 코골이 기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수면에 대해서 하다 보는데 정말 핵심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오늘 강의는 그그 그 정도 하고 제가 그러니까 좀 요즘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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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 들고 아, 이제 판매가 33,000원짜리 아, <웃음> 도저히 매치가 안 되죠 <웃음> <웃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웃음> 불과 한 5, 6년 만에 얼만나참 아, 희한한 일들이 많았나 보죠 <웃음> 아, 그동안에 저는 이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꿀미남 아, 되게 멋있어요 꿀미남을 챙겼잖아요 음. 아, 꿀잠연구에 미친 남자 아, 결국 미친놈이 됐습니다 미친놈이지만 <웃음> <웃음> 꿀잠연구에 꿀잠 미쳤다 아, 되게 의미있는 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건. 이제 저를 이제 소개하고 이제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요거는 네이버 카페, 저희 수면건강연구소 카페고요 요거는 블로그, 수면건강연구소 블로그. 요거는 유튜브. 유튜브에도 지금 그걸 꿀잠TV하고 제가 운영하는 청풍소장 채널하고 두 개가 운영 중인데요. 아직 조회수가 이렇게 아, 유시민처럼 몇백만 뷰를 찍거나 그런 일은 아직 없었습니다 <웃음> 하지만 어, 되게 어, 이게 강의 시간은 짧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는데 유튜브에는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녹음 녹화를 해서 잘라서 내보다나 보니까 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궁금하시면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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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면학회 아, 여러 가지 뭐. 학, 학위 논문 뭐, 아, 지금 뭐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야 많은 걸 쓰지만 일반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쓰기는 쉽지 않죠. 음. 어쨌든 그래도 아, 나름 노력했다는 증표가 아닐까 생각에 잠시 자랑을 해봤습니다.